혹시 너도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니 혹시 내일 아침이 무서운 적이 있었니 이별이 실감만나 허전한 빈자리에 시린 찬바람 불어 내 걱정에 힘들어할까봐 그시리도 접어둔 네 생각 꺼내보지만 어쩌면 내 착각일까 너무나 두려워 이렇게 아직도 나는 애쓰지 마지막 모습일 테니 조금 더 아파해도 되는데 잊으려 애쓰지 말아요 <목소리> 언젠가는 웃으며 떠올릴수 있을까 기나긴 밤 눈물 잠들 수 있을까 기억이 함께 만들어 갔던 추억들이 희미해질 수있 잊으려 애쓰지 말아요 이렇게라도 내 맘을 위로하고 싶지만 벌써 그대 나를 잊었을까 두렵기도 해 해주기 애쓰지 마요 우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요 마음 아픈 눈물 나도 마지막